안녕하세요 블록 인포의 에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주수 목요일 시장 움직임과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요일 기준으로 br 인덱스는 45.97 포인트로 시작하여 0.4 포인트 상승한 46.36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화요일 저녁부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오랜만에 플랫폼 분야에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 분야들은 하락세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성과를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블록체인의 혁명 기술을 높게 평가한 탓일까요? 중국 지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게켓캡 상위 암호화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코인들은 선전하는 반면 그외 코인들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상위에 계속 올라와 있던 기사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ICO를 합법화하는 길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ICO를 허용하기 위해 정부의 허용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권고한 내용 중 블록체인 기술 응용 확대 권고안을 보시죠. 첫 번째, 분산처리 목적과 화폐 목적의 암호화폐 분리 제도와 두 번째,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후 ICO 허가 검토 세 번째, 블록체인 기술 확대를 위한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로 볼수 있습니다. 아직 정부는 ICO 허용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합뉴스 속보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한 기사입니다. 기사를 살펴보시죠. 대법원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암모씨가 거둔 불법 이익 중 일부인 약 191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즉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움직임은 가상화폐에 대한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가상화폐가 현행 제도 안에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첫 사법적 해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소식입니다. 이달 초에 2 6개의 가상화폐 등급을 공개하겠다 밝혔고, 최근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기사와 블록체인 표준화 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기사를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국 쪽이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중국 시진핀 대통령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기술 혁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티타늄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TBIS를 사기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고 전했습니다. SSC는 TVIS가 버라에존, 페이팔, 워트디즈니와 같은 유명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거짓 정보를 앞세워 2100만 달러의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트론이 메인넷 정식 버전인 오디세 2.0을 발표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오디세 2.0 버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더하여 6월 25일에 정식적으로 트론 네트워크를 시작하여 첫 블록을 생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더하여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조금씩 구성되고 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인포의 에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